进财富款式连续店购物 당연히 보세요. 단전, 단전 알았어从现在开始就可以自由地购物因为在促销活动中所以大家不要忘记贴贴纸今天没能买到商品可在前登录 <놀람> 르친 왕 상면 취 잔, 잔싱 고마이 이그 샤오 이호, 자이 다 자리 치허바 드디어 행차 하셨네요, 공주님 야 안공주! 왕빛나 이름값 톡톡히 하는 광채나는 미모에 워너비 몸매 넘사벽 존재감으로 가뜩이나 희미한 나를 더 기죽게 만든 여행사 입사동기 내가 관광객 놓고 오는 건 봤어도 가이드 놓고 오는 것도 처음 봐요. 응, 음, 전부터 궁금했는데 넌 쇼핑 주로 어디서 하니? 뭐 여기 저기 왜? 아니 이런 옷들은 어디서 파나 궁금해서 돈 주고 사는 건 맞지? 나 잠깐 화장실 좀 가지 가지 한다. 남이 사 내가 옷을 사든 말든 아 내가 뭐 어떻다고. 세상엔 예쁜 여자가 너무 많다. 아니, 나 빼고 다 예쁘다. 음. <웃음> 지의된 기 아, 주인공. 정답입니다. 나 같은 건 너무 평범해서 죽었다 깨도 주인공은 될수 없겠지만 뭐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똑같지. 빛날 순 없는 법이니까. 정답입니다. 어, 성욕이 이렇게 쉬면 얼마나 어, 어. 어 죄송해요. 사람 있는지 몰랐어요. 어, 괜찮아요. 내제 겪는 일인걸. 여기 앉으세요. 난 어디 가든 존재감이 없다. 변신 좋아하시네. 무슨 로봇도 아니고. 안녕? 왜 그래? 너 이모들 좋아하잖아 싫어! 이쁜 이모가 좋아! 아, 아.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애가 너무 솔직.. 아, 아니 너무 어려가지고 아요 의무실에 안 가봐도 정말 괜찮겠어요? 아, 끄떡없어요. 이 정도 상처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아, 죄송하긴요. 제가 더 미안하죠. 아참 이거 아까 부딪혔을 때 떨어진 것 같은데 아 필요하시면 가지셔도 돼요. 퀸 카메이커? 프로모션 진행 중이에요. 여기는 스티커 다 모으면 페스티벌 참가 자격도 주어진대요. 재밌겠네. 한번 신청해 보지 그래요. 어, 아 제가요? 아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뽑힐 리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게 음.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 가능성 1도 없는 일에 뭐 하러 시간 낭비해요. 주제 파악 잘 하거든요. 제 유일한 장점이에요. 잠시만요. 네, 아, 시은 잘 마시앙 쓰죠. 어, 저 그만 가봐야 돼서. 이건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리쇼, 요 네. 네, 띄 네, 어 네, 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把发票给我我去摊摊看看先把新的优惠券给你用这个 응? 왜 이러지? 이상 자, 뭐 다. 누구 없어요? 죄송해요. 살려만 주세요. 형수값은 제가 꼭 배상해 드릴게요. 나 죽은 거예요? 너 여기가 어딘지 진짜 모르는구나. 뭐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뭔데? 나 미의 전령